뚜드려 죽여 제가 마비노기 실험 컨텐츠 오늘의 실험 라이칸 드로프는 과연 레벨 몇 가지 업할까 그리고 업하면 세질까 그래서 오늘 목표 청자들과 함께 약한 부케 데려가서 라이칸 드로프 레벨업 시키기 그리고 약한 부케 들려보기에서 얼마나 세졌는지 측정하기 목표도 여정도고요 오늘은 먼저 그래서 선행학습으로 라이칸 드로프를 먼저 찾으러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라이칸 드로프 현재 알비 상급 하드 3인이랑 라비 던전 하급에서 나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상하를 가게 되면 이제 부캐들한테 너무 강할 것 같아가지고 비교가 잘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약하고 만만한 라비 하급 던전에 가서 이제 라이칸 드로프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보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자 아마 어, 그렇지 라이칸 드로프 두마리 야 흰색이네요 얘 이런 아이들 뭐라고 하더라 알 모시기였는데 아마 타이어볼트로 갖다 다운 시키는 게 제일 낫거든요 얘가 만화 튕기는 거라서 만화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요 어, 레벨을 시키려면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지 레벨을 되는 거라서 너로부터 배웠다 저러고 있죠 잠깐 한 대만 맞아볼게요 어1 나오네요 1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일단 레벨업 시켜봅시다 지금 예습이라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궁금하니까 맞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때려봐 때려봐 와우. 오! 오 뭐야! 우와 대박인데 데미지? 와짱짜 센데? 물론 내가 지금 갑발을 안입히기 했지만 이야... 나 그래도 데미지 너 방어 150에 보호 5인데? 자 에너지가 지금 한 400정도 500정도 깎인 모습이고 일단 지금 일단 오케이 예스 몇가지 예, 잡읍시다 오케이 아... 적당히 몸빵할 수 있는데 어디 없나? 일단 얘로 데려가 봅시다 일단은 어... 야. 너무 좋은걸? 하하하 <웃음> 자 도착했구요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부캐한테 먼저 맞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한번 궁금하네요 자야 데미지 이거 됐고 자자 자, 얼마나 될까? 우와!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좀... 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버티네 그래도 측정은 해보긴 해야 되니까 부캐한테 먼저 막아볼게 요 디펜스를 이번에는 자 대충 디펜스 막아서 83! 오케이 체크 본캐한테 그냥 몸빵 시켰습니다 얘한테 그냥 방어 150에 보호 온데 이걸로 맞아 볼게요 그냥 한번 어... 어이구 아프다 크리티컬 뜨면 230 정도 떠요 어... 스매시 2 9 3자 이거 좀축전했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레벨업 쭉쭉 야. 여 구석으로 레벨업 시켜 레벨업 시켜! 슬슬 이제 빼볼까? 자, 빼보자, 이제 빼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레벨이 한 무조건 100은 넘은 것 같거든요? 부캐릭터한테 일단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9... 시간! 과연, 라이칸드로프는 초반에 비해서 얼마나 었을까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측정한 게, 어, 디펜스 2랭크로 막으면 데미지가 평타 데미지가 73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한번 업나온 자, 볼게요, 한 번. 자, 때려봐, 야, 때려봐! 자! 어? 자, 한대더맞요 여기 84일다은 자, 한대더맞아볼게 <웃음> 이걸로 한 번. 70. 자, 한번 더, 한번 더. 71. 야. <웃음> 아니, 레벨업을 했는데 왜 <웃음> 데미지가 더 낮은 거야, 이거? 어? 자, 본캐. 본캐 한번 맞아볼게요. 평타 260이었거든요, 평타. 따시, 따시. 야, 219? 341자 체크해봅시다 레벨업 후 평타 크리 219 크리 341아그 제가 스매시 데미지 올랐는데? 뭐야 뭐야 아니 너 스매시만 올랐냐 혹시? 오케이? 자 스매시 맞아볼게 스매시 한번 205 아... 지금까지 측정 결과는 일단은 평... 카에서는 데미 측정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스매시에서 지금 데미지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혹시 보니까 뭐 저층 저기 한놈더 데려와서 제한테 스매시 맞아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189 298아 표준이네 진짜 에라이스몸노마에라이 에라이, 진짜 야 진짜 아 저 스매시를 두들겨 죽여 저거 아, 아 진짜 어, 진짜 어? 측정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스로프 한번 데미지 측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측정결과는 레벨업으로 해도 데미지는 그대로다 네, 제가 17년동안 마비노기에서 정말 궁금했던게 풀리는 순간인데요 정말 라이칸스로프 진짜 말 그대로 회복 스킬만 있는걸로 너를 통해 더 강해졌다는 구라인걸로 판명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아 라이칸 드로프 레벨업 시켜보기 아,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니 진짜 리얼 아니 좀 강해질 줄 알았어 아니 딜좀 세지나 싶었는데 표준이네 그냥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건? 알상아 한번 가봐야 되나? 자 첫번째 라이크 드로프는 일단은 딜이 들어가긴 할까?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대충 느낌이 지금 대충 한 1만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잡았을 에너지 요정도 죽여 죽여 죽여 자 다시 레벨업을 한번 자 이번에는 한번 얼마나 데미지가 또 갈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측정 들어갑니다 자, 네, 여러분들 레벨업을 해도 레벨업을 안 해도 데미지라던가 피턱맨이라든가그 어떤 것에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라이카 드로프는 허수충이다